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취미생활하고 계십니까? 저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바쁜 와중에서도 취미생활이 있다는 건 생활에 활력이 되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? 제가 오늘 이 카메라를 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요 유튜브 약관이 12월 11부로 일 변경이 된대요 근데 변경이 되는 게 이벤트 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게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놓칠세라 12월 10일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빨리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이 준비해 놓은 상품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벤트 영상입니다 와 처음 해보는 이벤트인데요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상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건담 머그컵 두 번째는 아이언맨 스피커 세 번째는 스파이더맨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고요 각각 두 분께 총 여섯 분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건담 머그컵 A 아이언맨 B 스파이더맨 C 자 A, B, C 중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르시고요 댓글에다가 A, B, C 중에 하나를 적으시고 본인 이메일 쓰시는데 뒤에 백이 뒤는 한글로 써주시고요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적어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조건이 좀 있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인데 제일 중요한 건 구독 정보가 공개로 좀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로 돼 있고 제가 가서 봤을 때에 뉴타입 WTV를 구독하고 계시구나 제가 알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구독 눌러 놓고 이벤트 당첨돼 가지고 상품 받고 구독 취소해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런 인간들은 뭐 양심한테 맡기는 거고 네뭐 그렇게 살다가 가겠 아무튼 여러분 저를 진짜 응원해주시고 제 컨텐츠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꼭 그런 분들만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제 지인도 상관없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다 참여해주세요 단 공정하게 유명한 사이트에서 제가 돌려가지고 할 거니까요 방법은 이렇게 두 명씩이잖아요 두명두명 두명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니까 A, B, C 순으로 공정하게 결과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꼭 응원해주시는 분들만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입 WTV 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천명 넘기가 참 이렇게 어렵네요 제 채널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?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뉴타입WTV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이벤트 꼭 참여해 주세요